안녕하세요 미주한인 여러분 민주학교 황상호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가 더 심각해져 걱정들 많으실텐데요 모쪼록 밖에 나가실 때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집안에서도 건강한 생활 유지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업보험에 관해 업데이트 할 내용이 있어서 카메라를 켰는데요 촬영한 시점은 4월 8일입니다 지난 주말 연방노동부가 실업보험에 관해 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있어서 정리했습니다. 네, 이 기사 내용은 CNN의 7일자 뉴스인데요. 같은 뉴스 페이지지만 매일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있으면 이 뉴스 자체도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뉴스는 8일자로 업데이트 된 내용입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도 연방 정부가 주는 실업 수당 600달러를 언제 받을 수 있느냐, 또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함께 뉴스를 읽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궁금하신 것이 언제부터 적용받을 수 있냐라는 건데요. 이 기사 내용을 보시면, the federal enhancement will be paid retroactively to claims filed starting to March 29th in most. 그러니까 그 실업급여 신청기간이 늦더라도 3월 29일자로 소급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dditional payment a n d by July 13 first in the latest 되 있네요 내가 만약에 그실업상을 4월 15일날 신청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3월, 90, 3월 29일 날짜로 소급 적용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연방정부 600달러에 주는 기간은 7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5월달에 신, 5월달에 뭐 해직이나 근무시간이 줄어서 신청을 했다 그러면 5월부터 그 7월까지만 적용될 수 있는 거죠 4월부터 최대 16주 받을 수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그보다 적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이 연방정부가 주는 실업급여를 언제부터 받을 수 있냐 라는 질문인데요 CNN 기사는 기본적으로 뉴욕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Job l e s s New Yorkers who are already getting an employment check can expect to see additional $600 this week. A State Department of Labor spokeswoman told CNN on Monday. 그러니까 실직한 뉴욕커 중에 이미 unemployment check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 이번 주부터 6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Those filing new claims should start receiving both their state and enhanced federal payments in two to three weeks. 그러니까, 새롭게 그 실업급여, 실업보험을 신청한 사람들은 그 자기 주와 연방에서 주는 페이먼트를 두, 받기 위해서는 2주 또는 3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캘리포니아는 어떻게 되느냐? 지역 일간지인 East Bay Times 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일부 내용이 나와있거든요. Last week, California Labor Secretary Julie Su appeared during one of the governor's new briefings to provide assurances that the additional cash would be deployed in short order. We are gearing up to get those payments out. 그러니까, California 노동부 장관인 Julie Su는 음, 이제 페이, 이 페이먼트를 주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캐시를 would be d e p l o y e short order, 짧은 그 지시에서 이제 그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She gave this week as the time frame for issuing the $600 in additional payments. 그래서 노동부 장관은 이번 주 동안 이 $600를 줄수 있는 어떤 타임 프레임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래에 더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The EDD is still sorting through the latest details received the late Sunday about the additional 600 payment. 그러니까 EDD는 지금 현재 그 지난주 그 고용 연방정보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sorting through the latest details. 가장 최근 디테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쯤 걸리겠느냐 쭉 아래에 나와있는데요 The old three-week framework is the EDD's goal Governor Newsom said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주 정도의 어떤 그프레임 m e 하는 시간이 걸린다 라고 하네요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그 캘리포니아에서는 연방정보와 주는 600달러를 4월 초 기준으로 최소한 2-3주 더 걸린다 그래서 빨라야 4월 말쯤 되면 주가 주는 실업급여 말고 연방이 주는 6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좀 변하는 점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챙겨가야 할 뉴스가 있는데요. 어, 로리 레비, the EDD's deputy director of the public affairs. 그 EDD 디렉터가 한 말인데요. The average weekly benefit payment in February here in California is $300, $40 그러니까 2월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의 평균 그 베네피 페이먼트가 $340 달러 였다 라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평균 저희가 보통 이런 평균을 따지면 한인분들이 이보다는 좀더 받는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가, 자신이 어느정도 돈을 받겠다라고 추측하고 계시면 가계, 가계부를 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CNN 뉴스로 돌아와서요 이게 또 가장 최신 토픽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그 자영업자와 자영업자와 그인디펜던트 컨트랙터 그러니까 우버 운전자 이런 분들에게 이제 연방정부가 실업급여를 주겠다. 주에서도 주겠다라고 발표했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지금 원활히 흐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 주에서 받는 그 시스템으로 EDD 시스템으로는 그 자영업자, 우버 이 사람들이 파일을 내고 증명을 하는 그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그것들을 처리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고 디테일에 따라서 서류 작업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은 받지 못하고 받을 수 있고 그런 규정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그 연방 하원의원인 지미 고메즈가 자신 유튜브를 통해서 가주도 그 우버라든지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니까 EDD 신청을 늦춰 달라라고 권고했습니다 새로운 포털을 만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직접 그 내용이 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 o s California has to e d d out to EDD individuals and we got that they're still waiting um, the f o to give them um, in o t r o y don't h a v i n k y t f r e e m e o n a r i g w o r r e v e n t i o n 그러니까 내용인즉슨 어, 주라든지 연방에서 이 g 워커 앤 Worker, Self-Employed, 그 독립계약자들에 대한 지급기준을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연방단위에서, 주단위에서. 그래서 그것들도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EDD 신청 시스템은 과거의 거치기 때문에 이 새로운 법에 의해서 신청하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세 가지 것들을 신청할 수 있는 새로운 포탈을 만들고 있으니 이 신청자들은 신청을 좀 미뤄달라고 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뉴스로 돌아가면요 some other case s are worried that the labor department's guidance is not clear and may end up excluding some of these workers 이렇게 새로 가이드라인 작성하는 과정에서 몇몇 그 노동자들은 제외될 수도 있고 또 가이드라인이 아직 확실하지 않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일부 받지 못하는 분들도 생길 수 있다 라고 유념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중요한 쟁점 하나가 있는데요 그 해고 혹은 레이업 후가 아니라 근무시간이 줄었다 그래서 내가 신청했는데 그럼 나도 600달러를 받을 수도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어 이렇게 이 질문을 계속 리서치하고 리서치했는데 확실한 대답에 가까운 내용을 제가 최대한 찾으려고 노력했는데요.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 뉴욕타임즈 최신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Will I get the full $600? 내가 전체 600달러를 다 받을 수 있느냐? If you are eligible for at least $1 of l l a r o state level or federal unemployment compensation, you get the full $600 according to the l a b o r department. 여기 간단한 질의응답을 보시면 어, 최소한 자기가 주 레벨에서 1달러의 그 UC unemployment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당신도 이제 600달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읽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근무 시간이 40시간에서 30시간 혹은 20, 40시간에서 38시간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 조금만 줄어도 주에서 1달러만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600달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조금 역진 현상이 일어나겠죠. 근무시간이 조금만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6 0 0달러 받아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될 여지가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좀더 리서치를 해봤는데요. 어, 그올 최근 이제 연방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는 걸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리틀러라는 로펌 회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고요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지금 UI 중에 600달러를 주는 그 법률 근거는 FPUC입니다 Federal Pandemic Unemployment Compensation 이 법에 따라서 그각그 그 실업자에게 600달러를 주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뉴욕타임즈랑 같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If the individual is eligible to receive at least $1 of underlining benefits for the claim week. 그러니까 신청한 주에서, 그래서 신청한 주에서 1달러를 받을 수 있으면 600달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하지만 좀더 자세히 보면 내용이 다릅니다. 바로 아래 내용인데요. While presumably a person entitled to regular UC benefits will receive at least $1 for a claim week. That is not always true. 그니까 위의 내용이 전부다 적용되는 건 아니다. There is not always true 라고 했습니다왜 어떤 상황이냐. For example, an individual who is partially unemployed may be eligible for unemployment. However, if the individual's earnings for the week exceed the weekly benefits amount, then the individual receives $0, $0 in regular use benefits that week. 그러니까 이 내용인 즉슨 자기가 그 실업 unemployment 자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 본인의 어떤 그 주수당이 earnings for the week가 exceed weekly benefit amount 그러니까 또 자기가 주수당이 WBA를 넘어설 경우에는 그 600달러를 받을 수 없다라는 이제 그 예외 규정인 거죠 사실은 그럼 WBA가 뭐냐 이게 어, 세금 보고한 그 기준으로 따졌을 때그 연도 수 중에 가장 많이 월급을 받은 그 분기에 대한 소득의 60에서 70%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1년 중에 가장 많은 월급을 받은 분기 한 코러, 쿼러, 한 코러의 60에서 70% 월급이 WBA입니다. 이거는 EDD 홈페이지를 가서 본인이 직접 계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Calculating Benefits Payment Amount를 치시면 이 웹페이지가 나오고요 그 아래 계산하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To Calculate Your a p p r o x i m a t e WBA 그 대략적인 WBA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걸 클릭하라고 되어있죠 이게 클릭을 하면 이제 그 신청한 날짜가 언제냐 4월 8일이다 Next Step 해서 대강에 자기의 월급을 받는 니다 가령 뭐 저는 한 달에 뭐 4,000달러 만다 그럼 4,000달러를 쓰고요 이거는 이제 똑같다라는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대충 이렇게 찍으면 나의 WBA는 554달러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근무시간이 줄었을 경우에 받는 수당이 만약에 555, 554달러보다 높으면 600달러를 못 받는 것이고 근무시간이 줄어서 자기 WBA보다 낮다라고 하면 그 줄어든 근무수당도 받는 것이고 추가로 600달러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원래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겠죠. 제가 이걸 대충 어,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대략 연봉이 3만달러 초반대에 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대략 연봉 근무시간이 반 정도 줄었다 그러면 또 60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정하에 계산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디테일하게 다르겠지만 계속 뉴스가 업데이트되고 변하고 또 수정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있으록 여러분들께서 뉴스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비록 서류 미비자다 라고 하더라도요